19절에서 22절, 네구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312페이지에 있네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손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오대 사역과 기도의 집한번더 따라 합시다 오대 사역과 기도의 집아 우리 새날교회 하면 뭐 하는 거냐? 어떤 사역이 있는 거냐 하면 5대 사역과 기도의 집이 있는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대 사역이 뭐냐? 오늘 목장주일이니까 목장사역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사역 그 다음에 우리 힐링사역 치유와 예언사역 중보기도사역 그 다음에 주일 예배사역 그리고 기도의 집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목장사역 다음 세대 사역 힐링사역 중보기도사역 예배 사역, 그리고 기도의 집. 아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5대 사역을 이제, 이제 한 달에 한 주일씩 해서, 오늘 목장 오늘 주일을 지키고, 그래서 목장 사역을 풀어내고, 또 우리 2월 달에는 기도의 집, 을 풀어내고 삼을 때는 힐링 사역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오해대 사역 주의를 좀 지키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모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이냐잘 알아야 성도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하는지 이게 이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도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라 설명할 때첫 번째 단어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권속 영어로 뭐냐? God Family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다 라는 개념으로 사도바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교회하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우리가 읽은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결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대 하나님이 임하신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임자 하신데 그게 교회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고 내 눈이 주야로 그 길을 보며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서 기도할 때그 간고함을 내가 듣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이 당시에 성전을 주관했던 솔로몬이 성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9절과 29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이 솔로몬이 묘사하고 있는 성전에 관한 내용들을 딱 정리를 해보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시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할렐루야! 얼마나 복됩니까? 성전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안에 늘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늘 마음이 가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날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이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럼 뭘 회복해야 될까? 교회가 이렇다라고 사도발도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또 구약의 이 오늘날 이 교회인 성전의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런 곳이야 성전이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추구해야 되고 뭘 꿈꿔야 되고 뭘더 회복해야 될까 우리 새날개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딱두 가지만 정리하라고 그러면요첫 번째는 예, 제목이 나오네요 크게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새날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수건 목사는 어떤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나요? 아멘. 아멘! 이게 교회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여러분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10편 42편 2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눈여겨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한다 그랬어요 자또한 편의 10편을 띄워드릴게요 63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방금 인용해 드렸던 10편 42편하고 또 10편 63편하고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은 저 시를 쓴 이는 다윗이라는 공통점이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저 시를 쓸 때, 예, 저 시를 쓸때좀 사정과 형편과 시간이 좀 다른데요. 둘다 너무 인생이 곤고하고 낙심되고 절망한 상태에서 저 시편을 썼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럼 좀더 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10편 42편은 다윗이 사우를 피해서 도망다닐 때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거쳐도 예, 아마 일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어떤 비참한 신세 때 썼던 10편이 아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라는 10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0편 63편은요 더 비참한 상태에서 저 시를 지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버지 목에다가 비수들이대면서 구대타를 일으켰는데 그 구대타가 굉장히 세가지고요 다윗이 왕궁을 탈출할 수밖에 없어서 야반에 도중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야 되니까 일단. 목숨 무지해야 되니까. 도망가던 그 상황에서 쓴 시가 10편 63편이에요. 자 이렇게 둘다 위기의 상황에서 선실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공통점 중에서 진짜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니까 다윗 입장에서 둘다 상황은 다 각각 다른데 여기에 보면 해법은 하나예요 그 곤고하고 그 낙심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파해내는 그 해법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주님 찾기를 목이 말하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 말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려고 했다는 것이 다윗의 해법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수많은 난간과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지적인 인물이 된 사람 아닙니까? 예참 네. 우리가 참 부러운 게 뭐냐 니까 저도 많이 부러워요. 우리는 요 그냥 살다가 한방 맞으면 그냥 청이청거리고 한방 맞으면 그만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는데 아니 다윗은 어떻게 그 고비 고비마다 그것을 다 이겨내고 돌파해내서 귀엽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냐 이거 참 부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다윗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답이 분명하게 나와요 답이 나온다고요 10편 42편과 63편에서 저는 답을 찾는데 잘 들으세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다윗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을 하나님을 더 붙드는 도구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통로로 그의 아픔과 고난을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한번 맞으면 쓰러지고 위층이층안한인생 위청 되지 않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그 네. 네.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 더 붙드는 통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더 갈망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 인생의 해법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답을 가지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날개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사실 우리가 다윗같이 절망적인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을 호흡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 다 가지고 있고,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치고 들어오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날마다 파도와 같이, 파도와 같이 매일 밀려드는 문제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때마다 휘청거리는 인생을 살렵니까? 그때마다 쩔쩔 매는 인생을 살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다윗이 준 해법이 여러분의 해법이 되길 바라고 주의 해법이 되길 바라고 그때마다 하나님 더 갈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더 붙잡는 통로로 사용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려고 그러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자는 거예요 아마 모두가 그거 다 원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원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결심. 결심도 필요하지만 결심 그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된다. 그걸 저는 내공이 쌓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공. 이 내공이 없으면 휘청휘청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 목장 주의를 떼서 우리 목자님들 영적인 내공이 더 많이 쌓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강원사님도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했더라고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할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었다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밖에 없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락의 모든 목자님들이 목장사에 감당할 때목은들과이 공동체를 좀 세워보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치고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잘안 되고 그때마다 다 낙심하고 희청희청 그러지 말고 그때 여러분 그 어려움과 난관을 하나님 붙드는 도 통로로 도구로 삼으시사 여러분의 영적 내공이 목자들부터 든든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목자의 축복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목자의 축복이 자 그러면 좀더 정리를 해나가면 이 영적 내공이 어떻게 쌓여지나 인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내공이 쌓여지죠? 저는 오늘 이런 좀 내용으로 조금 더 풀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연습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연습하자 연습하자 자꾸 시도하고 자꾸 자꾸 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 자,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로렌스 형제. 아마 많이 들어 본분 계실 겁니다. 이분은 38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원에서 지내는데 얼마나 겸손한가 하면요. 수도원에서 부엌일, 허드렛 일, 뭐 샌달 고치는 일, 뭐 이런 일, 뭐 망치질하고 못받고뭐 부수고 뭐 뭐 이렇게 깨트리고 고치고 하는 일을 평생 동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잘안 하려고 하는 허드렛 일을 수도원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로렌스 형제가 뭘로 유명한가 하면 그런 일 가운데서 수도원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와중에도 늘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 로렌스 형제잖아요 참 부러운 거 아닙니까? 참 부러워 그 수도 뭐 부흥일이 그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또 소란스러워요 또 얼마나 또 부지런해야 돼요 뭐일 일 계속 또한끼 치고 나면 또한끼 먹어야 돼요. 또한끼 치고 나면 여러분 그게 부흥일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주의 임재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그 부흥일 속에서 허드는일 속에서도 주의 임재 기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저도 여러분도 다 깨달을 겁니다. 정말 이 시대의 세상 사례는 너무너무 분주하고 시끄러운 소음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폰 열면 인터넷 뉴스, 어쨌든 좀, 좀, 이 뭐, 검색도 해야 되니까 폰 열면 인터넷 뉴스를 나는 캬, 보려고 그래요. 보면 답답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좀안 보지? 아예 폰 그냥 던져놓고 다닐까? 봐.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합니다 보면 답답한 거예요 세상 뉴스가 즐거운 게뭐 있습니까? 거의 없거든 답답해요 차라리 안 보면 숨을 쉴것 같은데 뉴스만 보면 답답해요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온갖 문제들 소음이 난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로렌스의 형제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임제를 느끼며 주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욕심이 듭니다. 듭니다. 그러면 로렌스의 형제는 어떻게 그런 평안을 또 그런 깊은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했나. 그분이 쓴책 중에 하나님의 임제 연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연습은 곧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뭘 연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를 연습해야 된대 아, 이게 조금 좀 뜬금없는 소리가 들려뭐 임재를 연습하자 이게 뭘까? 이 말의 의미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임재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려고 그러고 그분의 뜻을 물으려고 그러고 특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같은 시간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나를 버리시고 멀리 떠나실 것 같아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실 것 같아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어느 입니까 상실의 시대 또 내가 악한 어떤 죄 가운데 거하는 시, 또 그런 시간 슬픔의 시간 이때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로렌스 형제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다위처럼 우리가 기쁜 영성을 가지고 또 로렌스 형제처럼 어떤 상황이 오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임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패인데 우리는 일주일에 예배 한번딱 들으면 그냥 떼이야 하나님의 임재 소리도 여기 와야 듣는 거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임재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도 내 백성 가운데 거하리라 임하리라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상 가운데는 도망가실까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임자연습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 가정에 가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임자여 주십시오 이곳에 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할렐루야 그리고 또 직장에 갑니다 월요일날 사업장에 갑니다 일터에 갑니다 내 백성 속에 그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비즈니스 이 사업터 위에 주님 임하여 주세요 임자여 주세요 음성도 좀 들려 주세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게 뭐냐 임제연습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교회에서 풀어냈던 것 교회에서 감동받았던 것 도전 받았던 것 교회에서 임팩트 있게 내가 어떤 쭉 들어왔던 것 그것을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만 아멘하고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삶 속에서 그대로 풀어내려고 연습해 보는 거. 아멘. 아멘.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하다 보면 저는 뭐 주일 예배 때 모든 순간은 아니지만 모든 예배 때는 아니지만 주의 인재를 많이 많이 느낍니다. 몸으로도 느끼고 마음으로 말할 것도 없고 어. 그러면 이 주일 예배 때만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삼 속에서, 가정에서, 일태에서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든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김치 다들 좋아하죠? 맞죠? 예. 김치 없으면 밥못 먹어. 아마 이런 분들이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김치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 사람들 다 좋아할까요?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지금은 김치 한류화가 일어나가지고, 뭐 김치 수출도 하고, 뭐 다른 뭐 특정한 나라에서 김치 만들어서 먹는다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나라가 김치 안 좋아합니다 <웃음> 특히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호텔이나 이런 어, 숙소에서 만약에 김치 풀어놨다 냄새 우리는 잘못 맡을 수 있지만 외국사는 기가 막히게 마늘 냄새, 이 고춧가루 냄새 잘맡아가지 No! <웃음> 여기서 먹으면 안 돼요 왜? 그 냄새가 싫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김치가 좋으냐? 우리는 날 때부터 선전적으로 김치 DNA 가지고 태어났나? <웃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김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려서부터 자꾸 먹어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자꾸 먹어서 익숙할 정도로 먹어서 김치가 좋은 거예요 김치가 좋다 보니까 이제는 김치 없으면 <웃음> 밥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원래 DNA가 그렇게 타고 났다 안았다는게 자꾸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없었으는안될 그런 반찬이 됐잖아요. 제가요. 갓김치 아시죠? 어, 제가 처음에 갓김치 별로 안 좋아했어요. 먹어 보니까 묘한 맛 때문에요. 어, 그거 입맛들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갓김치 처음 먹을 때는 이거 맛있다 맛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러는데 저는 별모르겠더라고 근데 한 2, 3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이 갓김치를 담으셔가지고 이거 한번 드셔보라고 우리 사람한테 이렇게 줬는데 아 우리 사람 먹더니 맛있다고 맛있다고 그러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는데 처음 먹을 때 저도 조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갓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웃음> 제 아내는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나도 그럼 자꾸 이제 한 젓가시 한 젓가시 가는 거죠. 오, 한 젓가시 한 젓가시 한 젓가시 계속 먹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묘하고 약간 싸한 맛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먹다 보니까 그게 익숙되어지고 지금은 갓김치 없어서 못 먹어요. 그늘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좋아지더라고. 그 비결이 뭐냐? 자꾸 먹으니까. <웃음> 자꾸 먹으니까. 여러분, 영적 원리가 이 갓김치 맛있게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오시면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임재의 소리일게요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자꾸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생뚱맹뚱해요 그 임재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뭔지 잘 모르는데 자꾸 임하여 주십시오 임자여 주십시오 자꾸 자꾸 갈망하고 자꾸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갓김치는 별로였는데 그 맛을 몰랐는데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더, 더 느끼려고 그러고 만나려고 그러고 경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닭김치 맛이 내게 익숙해지듯이, 내 입맛에 갓김치가더 맛있어지듯이, 아우, 이게 이제 내 몸으로, 내 영어로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교회당 안에서만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대개 가서 찬양 한곳 틀어놓고도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가정만 그 복을 누릴 겁니까? 일퇴에 가서 할렐루야 뭐 어디 출장 간다고 해봅시다 차 안에서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의 일로 믿습니다 하고 운전하고 다니는거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로렌스 형제가 부흥일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을까 하루아침에 빵 은혜가 와가지고 그리 됐을까 아니에요 설거지하면서 행주 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또 저와 함께 하시니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자꾸 걸다 보니까 부엉 일을 하면서도 그 임재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속에 사니까 기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아멘 자 여러분 다윗 그 절망적인 상황 아들부터 이 왕이 빼앗길까봐 쩡쩡긍긍되면서 사실은 그 아들 압살롬이 못된 거죠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었느냐 이유는 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붙잡으려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갈망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쑥 돌파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어, 이 자리에 제가 그 갓김치 맛이 안 들어가지고 맹수맹수한 것처럼 아직도 예배 이 맛이 안 들어가지고 맹수맹수 맹수 앉아있는 분들이 계신데 하지만 바로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은 갓김치 맛을 알아가지고 맛있게 먹는 사람처럼 예배가 막 꿀같이 달아요 얼마나 예배가 기다려지는지 몰라 예배 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 등록하신 세가족어 분은 지난주에서 지난주 제게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여러 아픔들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새날개에 와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나 복차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다위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더 사모하세요 하나님 인재를 더 갈망하세요 이 자리에서 임제를 연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오십하는 시간에 임제가 굉장합니다. 예. 지각하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지각하면 나쁘다. 나쁘다. 지각, 예배 참안 좋은 거고 나쁜 건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지각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더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아무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나쁜 겁니다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기대하세요 네. 기대하세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받으세요 네. 느끼세요 네. 경험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제가 할때 여러분 크게 하면 하세요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네. 경험하세요 경험하세요 네. 임재를 누리세요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연습하세요 네. 또 연습하세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근조한 상황을 만날 때 자동적으로 놓을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그것이 저들로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다. 그것이 첫 번째. 그런데 또한 가지 꼭 풀어내야 될 제목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가족 공동체인 교회. 어그게 따라 합시다 가족 공동체인 교회 자 그런가 면 우리 새날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나라고 물을 때또 하나 여러분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새날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답하시겠죠? 자 여러분 새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 시작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우리가 가족 공동체이 기능을 자꾸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요새 아, 네. 동안에 외롭고 고독하고 상막한 삶을 살아온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 안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자매들을 만나서 이야 참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아름답고 행복스럽고 사랑스러운 공동체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교회는 공적인 예배만 드리고 끝 아니에요 서로 함께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자라면 모두가 이 가족관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가족관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죠? 네.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요. 우린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끼리는 갈등도 일어나고 다툼도 있지요. 음. 그러나 그 다툼은 가정 안에서의 다툼이지 적과의 싸움이 아니죠. 사실 가정 안에서 다투는 거 보면 별것 아닌 거말 한마디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것으로 다투잖아요. 사소한 말한마디에 시비가 붙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같이 살아갑니다. 얼마 한번다 뜯다고 이별 이혼 그렇게 안 하지 다투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우리는요 예, 밤이 지나면 다이 분을 풀어야 돼 아멘 하세요. 그 분을 이틀까지 가지 않길 축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밤이 탁 지나면 분을 풀어야 돼. 이게 그리스더니거든. 그러니까 어제 다투더라도 오늘도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좀 마음은 좀 상하겠지만 예, 그렇게 또 지낸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다투어도 원수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관계 안에서 다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다툼이 없는 것을 찾지 마세요. 다툼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자, 목사님 가정 안 다투시겠죠?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답을 안 할래요 우리는 지삭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미운 정, 고운 정 때로는 다투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가정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날 교회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 딜레마가 그 딜레마가 뭐냐 알콩달콩한 그 가족관계 그 사랑을 나누기에는 우리 교회 규모가 점점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목장 편성된 인원 한 45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 400여 명의 인원이 어떻게 가족관계를 경험합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서로를 모릅니다. 어. 혹시 이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너무 은혜가 돼서 좋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요. 인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너무 외로워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자, 우리 얘기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 줄로 저 생각합니다. 맞죠? 예.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저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민망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답해주고 싶어요 단임 목사인 저도 외롭습니다 <웃음> 지금 이게 우리 딜레마거든 딜레마 이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요 주일 대회 안에서는 극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나누고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인 목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교로 말하면 목장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새날교의 소그룹 모임인 목장에서 우리 목자님들의 귀한 성김으로 아까 인터뷰 영상도 봤지만 우리 목장 안에서 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도 올해도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목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저들의 성김과 수고가 너무 귀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한번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함께. 서로. 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홀로는 안 됩니다 네. 함께라는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함께라는 개념을 잃어버릴 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어요 알렐루야! 그래서 홀로 있으면 성숙할 수가 없고 홀로 있으면 완성이 잘안 됩니다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어야 살고 함께 할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함께 할때 옵니다 너무나 멋진 뷰 혼자 구경하면 아이고 좋아라 아무도 구경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아내와 남편과 함께 볼때 가족들이 함께 볼때 우리 영적 가족들이 함께 볼때더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혼밥 먹는다 아이고 그게 그렇게 행복할까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어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떤 일에 대한 관점과 생각도 다르고, 뭘 이해하는 관점도 다 달라요. 반응도 다 달라. 은사도 다 달라. 그래서 어떤 때는 절망이 됩니다. 이야 이런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 절망이요. 다 다른데. 근데 여러분 절망할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 말는데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적응하고 맞추어 나가려고 그러고.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바꾸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이건요, 물의 원리와 똑같아요. 물 아니 물이 들었잖아요. 물의 원리 똑같네. 이 물은 컵에 맞게 당기는데 물이 만약에 자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컵에 못 들어갑니다. 아, 얼음덩어리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얼음덩어리 나는 이거야 하면 이 컵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는 주대가 없는 건 아니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하다. 자기 고집, 자기 방식, 자기 주장을 일관되게 고집한다면 미성숙한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우리 오늘도 색깔이나 차장팀. 음. 아, 이 찬양팀하고 우리 또성가대 있을 때부터 이 찬양팀 성가대는 내가 노래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함께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외톨이가 된다, 외톨이. 자, 외톨이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지가 만든 거요. 지가 못 맞추니까. 지가 안 맞추려고 그러니까. 아, 그거 싫으니까. 그게 외톨이가 된 거지? 나 외톨이 시켜서 왕따 시켜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라는 거예요. 차이가 문제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없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도 다 품어주는 교회 할렐루야 네. 서로 맞추어주려고 하는 교회 할렐루야 네. 아멘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그저도 가면 몽돌 해수욕장에서 혹시 가보셨나요, 몽돌 해적장? 해수욕장. 그 해적장은 백사장에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자갈 있다. 자갈, 자갈, 자갈, 자갈, 자. 갈 자, 그 자갈을 한번 보았나요? 만져 보셨나요? 뭐가 없어요. 몽돌, 몽돌, 몽돌, 몽돌, 몽돌. <웃음> 파도가 한번 밀면 려 짤, 짤, 짤. 하면서 몽돌몽돌 몽돌 몽돌하게 된 거예요. 수 없는 파도에 돌면서, 떠돌면서, 서로 엉키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진 거죠. 네. 자, 우리 주변에는 모나고 까다롭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려고. 뭘로? 몽돌 몽돌 몽돌하게 그래서 목장 안에서 좀 부딪혀봐요 괜찮아요 그 갈등관계를 잘 해결하면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내 성격도 깎여져가고 내모난 부분도 몽돌 몽돌 몽돌하게 그리되면 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거든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내 문제다. 내 문제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부딪혀가면서 변화된다. 아멘 하세요? 예. 때로는 실망되기도 해요. 부담스러워 도전 받기도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배워가는 것이고 관계 안에서 자아가 발견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딱 공동체에 들어가면 하, 희한한 사람이 있어 도무지 품지 못할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도무지 못 맞추겠어 그러면 내 자아가 어떻게 발견되어집니까? 내가 저 정도의 사람에게도 내가 못 맞추는구나 내가 저 정도의 사람도 품지 못하는구나 라고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는 수준이구나 하면서 내 연약함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기 변화의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거부한다면 편안할지는 몰라도 성숙하는 거리가 멀어져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함께 하면서 성숙해진다 아멘! 함께 하면서 성장되어진다. 아멘. 이게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목장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추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홀로 걷지 마세요. 아멘. 홀로 걷지 마세요. 연약하고 모순이 있고 실망스러운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고 불편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외톨이가 더 위험한 거라니까요. 마음 닫지 마시고, 목장 그 관계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성품 훈련도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목장 모임은 세상 살이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 어느 집사님이 내가 그 목장에 넣은 건 좋은 것은 너무 좋은 것은 세상에서 내 세상 이야기하는데 여기 들어오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성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목장 관계 안으로 쑥 들어가서 가족 공동체로 함께 하시고 그안에서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의 축복과 또 경험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두 사람은 딱 들고 여러분의 목장 이름 아세요? 이름 아세요? 우린 누구 누구 목장. 우리 무슨 무슨 목장. 화이팅! 그렇게 하면 시작. 한번 더. 시작. 한 번만 더. 여러분 목장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목장님 이름 부르면서 파이팅. 시작. 아이팅한번더 시작.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목원들 파이팅!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결코 홀로 걷지 마세요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의 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가족 공동체 목자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여 소설하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